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부산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해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일반 분양이 있었던 센텀 KCC 스위체인이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오늘 그 사연을 잠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제목을 해운대구 조정 해제 후첫 일반분양 센텀 KCC 스이첸 대박 정말로 대박입니다. <웃음> 어, 여기 이렇게 일정은 어, 먼저 특별공급이 어저께 있었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순위 접수가 있었는데 어, 평균 청약 경쟁률이 오늘 몇 프로가 나왔냐 했더니 평균 67.76 대 1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조정이 풀린 이 결과입니다. 59타입의 경쟁률이 여기 보면 55.3대 1 그리고 64타입이 42대 1 그리고 보통 흔히 청약을 하는 84A타입은요. 75.44대 1 그리고 84B타입은 52.04대 1 그리고 102타입은 이게 52.5 대1 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켄시시 <웃음> 서이첸이 지금 센텀에서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면 아마 해운대구가 그동안 굉장히 공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그러니까 전체 새 아파트의 공급률이 해운대구 전체 아파트 보급률의 6% 정도 선이라고 들었거든요 5년 그 이내의 아파트 공급이 이러다 보니 새 아파트를 많이 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런 수요가 있다 해도 어 이것도 역시 아마 조정에 묶여있다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았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고 복이 많은 그런 구역이 재개발은 반년 1-1 구역이었거든요. 여기가 복이 많은 그런 구역입니다. 정말 조합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당첨되실 분들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접수한 것은 뭐이 순위까지는 갈 것도 없겠고요. 당첨자 발표는 22일 날 합니다. 그리고 정당계약이 12월. 3, 4, 5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어, 원동 IC 아시죠? 여기가 원동 IC입니다. 도시고속 진출입로고요. 어, 여기에 요 근래 요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먼저 요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년 1 1구역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여기 무정초등학교가 있죠 길안 건너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초등학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인근에 또 중학교들이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쭉 학교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교통도 뭐, 원동 i c 가 가까이 있고, 또, 동해선상에 어떤, 뭐, 재속력이라든지, 원동역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또,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온천천요, 걸어서 산책하기 좋은, 이곳도 얼마든지 걸어서 갈 만한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음, 여기 좀 자세히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반려1-1 재개발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아이고, 빗두름하네요. 여기 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지도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반려 1-2 구역이에요. 이 자리가. 이거는 나중에 SK에서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 세대수가 잠시만요. 음. 반려 1-2 구역은 어 세대수가 709세대입니다. 709세대가 여기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 반려 3 재건축이 되죠. 현대거린. 근데, 반려3 재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어, 반려 3-1 재건축. 왕자 아파트 의관 한쪽. 원래 같이 있던 게 구역이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요런 입지에 들었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어, 센텀 개시시서이체는요 한번 살펴보면 금폐율은 18.96%입니다 들어서는 금폐율이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638세대 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이 444세대 입니다 일반 분양이 444세대 제가 막 목이 잠길랍니다 아. 조감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가장 어, 이게 조합원들이 하얀건 조합원들이 가져간 그평형이고요그 어, 다음에 밑에 이게 지금 그건 제가 안 넣어놨는데 오구타입 어, 59타입. 5구타입은 여기에 배치가 되어있죠 NS가 이렇게 배치되어있습니다 NS가 이렇게가 그러니까 전남쪽이에요 요 기준으로 을기준 놓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남서향 어, 그 다음에 어, 육사타입 64타입도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이것도 남서향입니다. 어, 그리고 84타입은 동남향이 많네요. 이거는 84A타입은 다 동남향으로 이렇게 앉아있는게 많고요. 어, 요 뒤쪽은 남서향으로 또 앉아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거의 세개의 방향으로 배치된 것도 있네요. 음, 그 다음에 84B타입은 84B 84B는 정남향에 가깝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에 정남향이네요, 8 4 b 타입은. 경쟁률이 이게 8 4 b 타입이 52. 몇대 1이더라고요? 52.04 대 1이었어요. 타워형인데. 유리제부 꽤 높았죠. 남향인 장점이 있었네요, 이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평형이 만한 평짜리, 어, 102 타입. 요만 한평이거든요 요것도 남서향으로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일단 가리는건 없는 자리에 어, 배기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음, 뒤쪽은 숲이라서 뭐 숲조망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숲조망을 바로 바라보도록 나와 있는건 여기 이쪽이네요 84A 타입 84A 동남향이 숲조망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학교는 아까 이쪽 편에 배치가 되어있죠. 무정초등학교가 길안 건너고 요리로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세대가 638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는다.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미흡합니다. 요한 세대만 놓고 보면 천세대미만은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거든요. 조금 세대는 미흡한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미흡하지만, 아까 앞쪽에 보면 바로 길 건너에 또이 어 1-2 구요그 다음에 그것도 건너편에 뭐또 재건축 그 단지들이 거의 두개 단지가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가 다 완공이 되면 합해서 한 3,500세대급 정도의 요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진행이 되는 게 KCC 스위첸이고요.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로 보면 미흡하지만 합해서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커뮤니티에요 커뮤니티 뭐 골프 스크린 골프 골프 클럽, 휘트니스, GX 룸, 뭐 멀티 룸, 라운지, 실내 놀이터, 어, 맘 카페, 그다음에 실버 클럽,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어, 요, 커뮤니티도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뭐, 남들보다 되게 특별한 게 있고, 그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갖출, 기본은 또다 갖추고 있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세대수인데요. 어, 이제, 특별 공급하고, 그 우리 일반 1순위하고 요두개다 합한 게,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이 4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구타입은 다 합해서 13세대. 너무 작습니다. 그죠? 오그타입 공급이. 음 그렇네요. 그 84A 공급이 251세대니까 84A와 B를 합해서 이게 371세대네요. 이게 거의 주력평형입니다. 일반 분양에. 그 다음에 102타입도 일반 분양은 24세대가 있었습니다. 조화분들은 좋은 청을 가져갔겠습니다. 이게 그죠? 어, 그 다음에 분양가가 이게 평균 1200만원 선이더라고요 여기가 일반 분양가가 어, 보면 84A 타입에 예를 들어 청이 가장 좋은 곳에 분양가가 얼마냐 4억 3600입니다. 제일 비싸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분양가가 4억 3600이니까 이걸 나누게 하면 나누기 34평 잡으면 평당 1280이에요. 가장 비싼 가장 알알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죠? <웃음> 웬만한 구역에 뭐 조금 있으면 요 1200만원이면 늦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하는 구역에는 조합은 분양가보다도 더산 그런 금액입니다. 어, 5구타입은 어, 3억 한 680이 가장 비싼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102타입은 5억 3270이 가장 비싼 그런 RR의 금액입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금액이. 어, 그리고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어, 오그 타입은 요렇게 3베이네요. 1, 2, 3, 3베이고요 그리고 욕실 2개.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방은 침실 1, 2, 3, 침실 3개, 3베이 구조에. 어, 그 다음에, 어, 6, 4 타입은 요거는 몇 평이 되느냐 하면요. 공급 면적 86.3503. 나누기 3.3025 를 하면 되거든요 26.14 평형 이에요 요거는 26.14 평형 인데 요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길쭉하게 주방이 약간 좀긴 느낌이 있네요 아까 5구 타입 보다는 어,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8사 타입은 포배 어, 입니다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서 맛동풍이 다 치도록 이렇게 구조가 빠져 있고요 어그 다음 펜트리 룸이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ㄷ자로 어, 아일랜드처럼 요렇게 붙어있는 구조까지 가장 무난한 기본 구조로 배치가 되어 가 있습니다 요건 수납장인가봐요 요게 수납공간은 넓겠습니다 저는 모델하우스를 못 갔다 왔고요 펜트리가 있고 수납장 요렇게 길게 붙어있다면 어, 수납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면적 한번 볼까요? 111.8759 나누기 33.87형입니다. 요거는 33.87평 34평이 약간 안되네요. 요거는 타워형이죠. 타워형인데 요렇게 양면 창입니다. 양면창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주방이 좀 좁겠네요 주방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주방이 너무 귀팅에 와가 붙었네요 그실은뭐 운동장이네요 그실은 어, 팬틀이 있구요 그리고 작은 방에 요렇게 아니 안방에 드레스룸 수납이 이렇게 하기 좋도록 ㄷ자 구조로 수납이 빠져있는게 또 장점입니다 이건 붓박인것 같고요 작은 방에도 붓박이가 있고 주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평형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널찍하네요 그리고 통풍이 다 맞바람치도록 되어 있고 어. 펜트리 룸이 컴평수치고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팔사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요거는.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면 요 수납장이 넓은 게 요건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뭐 나름 넓어 보입니다. 구조는 무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저는 여기 청약을 못했구요. 어, 나중에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공이 되어서 한 3500세대급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 원동IC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선 뭐 원동역이나 재송역이나 이런게 가까이 있고 온천천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길 건너지 않고 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일단은 분양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1200만원 선이면 요즘 뭐 웬만한데 피까지 붙으면 해운대구 잖아요 여기가 웬만한 건뭐2천만원이 넘어가죠 착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굉장히 알찬 그런 센텀 KCC 서이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정이 풀렸기 때문에 6개월의 전매 제한만 지나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할 거고요 최근에 부산에 일반 분양한 그런 단지들이 뭐 12월이나 1월 되면 매제한이 풀려서 거래가 되는데 어 동네래미안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동네래미안 아이파크도 근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계약금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무이자예요. 향후에 더 입주 전까지 당첨되신 분이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팔면 일반 분양권은 세금이 55%를 냅니다. 2년째 팔면 양도차익 수익난 금액의 44%를 내죠. 만 2년 1일이 지나야지만이 세율이 일반 세율로 바뀌는데 지금처럼 뜨겁게 날아가고 있는 이 부산장에서 만약에 당첨됐다라고 제가 당첨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팔까요? 팔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정말 급하다든지 아니면 내 것만 피가 많이 붙었고 다른 게 아직 피가 하나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팔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고도. 그래서 나오는 매물이 전매 제한이 풀린다 해도 많지 않을 거라고 초롱소장은 생각합니다. 실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산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은 초롱소장은 지금 여기가 3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요 인근이 사식동, 거세동 요 인근의 역세권의 구축아파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구축아파트들까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쩌면 대세 상승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 몇 개의 지역에만 외지에서 그냥 법인 명의로 그냥 쑥 들어왔다가 법인은 언제든지 팔아도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세율이 법인세 10%에 추가가세 10%에서 2억까지는 양도세 20%만 내고 손 들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양도차익 난 금액에. 그래서 굉장히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들고 나가겠죠 그래서 특정 몇개 지역만 들어왔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외지에서 들어와 주고 안 팔리던 집이 팔리고 거기에 산그 돈을 들고 가만 보니 팔고 났더니 내 집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어딘가 사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의 시장이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주택 수는 늘어도 무방해요. 지금은 중가를 다주택자를 중가하는 것을 지금 풀었기 때문에 내집 그냥 홀라당 팔았다 다른 거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그렇다고 은행에 넣두는 어건더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금을 가지고 어, 웬만하면 더살 만한 데가 있으면 움직여서 사시는 거는 할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내가 살 집을 찾아놓지 않고 콜라당 파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보실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산다 해서 너무 가파르게 가 있는 지역 있죠. 외지에 더구도 원도심이 아닌 외부지역에 세대 작고 브랜드 유류 브랜드에 전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권역에 정말 못난이 그런 집은 생각해보고 사셔야 됩니다. 전철에 가까이 있고 원도심에 있고 일류 브랜드가 들어서고 향후에 신축이 될 거고 그런 데는 프리미엄이 가고 있어도 더갈 그런 입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잘하셔갖고 좋은 내집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센텀 개시시 서위첸에 이미 청약을 하셨고 벌써 청약하는 순간에 당첨자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운명이 정해지겠죠. 그런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